자, 요약집에 이제 134페이지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134. 책에 다 있으니까, 자, 지문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증액, 증액. 증액하면 무슨 등기죠? 변경 등기입니다. 권리 변경 등기는 공동신청으로 하는 거고요. 권리 변경은 부부주 그랬어요. 부부주.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등기. 있으면 승낙 받으면 부기등기. 승낙 못 받으면 주등기. 부부주 그랬죠. 이해관계인이 없대요. 없으면 어떻게 해. 뭐 깔, 간단하게 깔끔하게 부기등기. 오죠. 오, 맞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지목변경. 이거 표제부가 바뀐 겁니다. 자 표제부 바뀌었으면 단독신청이요. 단독 내가 내 땅에 대해서 내가 변경하겠다 대장상 지목 변경 하고 나서 한달 이내 등기하러 와야 돼요. 그래서 OX 오죠. 이거 질문 가끔 들어는데 오 지적법은 6 0이래요 그럼 지적법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등기법 먼저 정리하는 거요 지적법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지목이잖아. 지목은 토지의 표시니까 표시는 표지적. 표시는 표지적. 권리는 권등기. 그랬단 말이에요. 서 지적법 정리 하고 나면 한달 이내 등기하라. 네, 지적법 정리하러 갈 때도 형질 변경되고 나서 60일 이내 소관청에 가는 거고 그 정리 지목변경하고 나면 한달 이내 등기소에 또 오는 거예요 등기법에서는 한 달이 맞아요 자, 3번 합필 등기를 신청하려는 토지에 지상권, 전세권이 걸려있대요 자, 다른 제한이 없는한 하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적권 요역지는 안 돼요 승역지적권 걔네들까지는 합병이 가능한 거죠 할수 있다 맞아요 자 4번 하필 등기를 신청하려는 토지 중한 필지에는 저당이 걸려있대요. 하필 할수 있다 없다 없다. OX, 오죠할수 없다. 그랬으니까. 모든 토지에 등기 원인 연호를 접수하면 다 동일한 저당권이 있으면 하필 할 수가 있다 있다 없다. 틀렸죠. 있다. X. 6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의무자 주소가 들어왔겠죠. 그래서 의 주소 증명 정보에 보니까 아 이사 갔구나라는 게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각하요 각하지 않고 수리한다 수리해서 직권으로 변경을 해주게 돼 있죠. 그래서 X입니다. 다음, 자, 경정 등기인데요. 자, 이미 맞춰진 등기 보니까 차고나 빠진 부분이 발견했어요. 차고나 빠진 부분을 딱 보면서, 아, 이건 원시적이다. 처음부터 틀린 거다라는 거죠. 보니까, 자, 등기관은 당사자들한테 직접 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권리자 의무자가 두 사람이 사면 전원위한 명이에요. 한 명한테 통지하면 되는 거죠. 이때 사전 통지하는 거는 경정 등기 신청하러 오세요. 라고 사전 통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잘못된 게등기관잘못이셨대 그럴 때는 지체 없이 직권 경정 바로 들어갑니다. 통지안 하고 사후 통지 들어가죠. 자 2번 권리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착오로 등기에 의리 들어왔어요. 완전 딴 사람이죠. 경정으로 해요. 지우고 다시 해요. 지우고 다시 해요. 그서 경정 등기로는 할 수가 없다. OX 오죠 자, 3번. 전세권 합의했는데, 신청착으로 임차권이 들어왔어요. 완전 딴 종류죠? 자, 경정등기는할 수가 없어요. 자, OX, 오오 맞는 거죠 지우고 다시 해야 돼요. 이거는. 고쳐서 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했다. 이거 경정이 안 되는 겁니다. 동의성이 깨졌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경정등기로는 할수 없다. 그럼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다음 말소 등기죠. 자 말소 등기는 등기상 일부가 부족한 경우에는 할 수가 없죠. 그죠. 예, 전부일 때 하는 겁니다. 일부가 잘못되면 변경이나 경정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X 있죠. 자 화재를 없애서으면 말소의 멸실이에요. 멸실, 멸실. 말소 아니라 X.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깜빡 완료됐어도 이건 무효 직권 말소입니다. 관할 위반이나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죠. 이건. 네, 직권말소가 안 되니까 5입니다 자 4번 농지전세 등기할수이 아닌 경우죠 이것도 직권말소가 되기 때문에 신청이 있어야 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건 직권말소가 가능합니다 자, 농지전세죠 자, 토지전세 돼요? 토지전세 돼요 토지 중에 농지전세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농지저당 돼요? 농지저당 돼요 농지지상권도 되고 농지전세만 안 되는 거예요 자, 말소되는 등계는 종류 제한이 없으며 말소에 말소도 돼요? 말소의 말소는 허용되지 않고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x 고요 자, 말소 등기 신청에 이해관계인 제3자란, 자,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형식적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이거 그대로 맞는 말입니다. 예. 이해관계는 실제 손해를 본지는 보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본다. 자, 7번. 말소 등기 신청 시, 말소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제3자 승낙이 있어. 승낙 있으면, 자,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인은 주종관계. 주종 관계 죠 주된 권리가 말소되면 종된 권리는 직권 말소된다. 그죠? 그때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승낙이 있으면 직권 말소된다. 자, 5호. 자, 8번. 보존 등기를또 말소한대요. 자, 보존 등기 말소하면 거기 딸린 애들은 다 죽어. 그러면 주종 관계니까 얘도 이해 관계를 할 수가 있다. 있다. 있다. 있다. x죠? 자, 그번 순위 1번 등기를 말소한 경우 2번 저당권전 이해 관계인을 할 수가 없죠. 어이 손해 볼게 없잖아요. 오히려 순위 승진 하니까. 자, 할수 없다. 그럼 러 OX, 오죠 자, 2번, 1번. 자, 말소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명의. 이제 A는 제삼자라고 볼 수가 없고요. 양립할 수 없으면 나 소유권, 너 소유권. 좀 맞상대 상대방이죠. 네. 이해관계는 아니다. 자, 선순위 회복한대요. 그러면 선순위 말소 전이건 후건 후순위 걸리지않는 이해관계를 할 수가 있다, 있다. 그래서 회복 시 기준이기 때문에, 언제 들어왔지 모르겠고, 하여튼 후순이래. 그러면 선순이 회복될 때는 무조건 손해볼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3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복 등계에서는 후순이 걸리자가 예고한 얘기고, 등기에서는 걸리자. 이해관계는 고 말소 등계에서는 주종 관계에 종된 걸리자. 여기 따지시죠? 자, 부동산 표시 변경 언제나 주등계요표제부 분은 언제나? 주등기죠. 맞는 말이죠.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도 주등기예요.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은 주등기. 주등기 틀렸어요. 자, 3번. 소유권 외 권리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는 부기등기. 맞는 말이죠.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은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은 부기등기. 자, 이건 이전도 마찬가지죠.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소유권 외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 그래서 이전, 처분자 같은 형태예요. 자 3번은 맞는 말이고 자 4번. 소유자의 주소 변경하는 명인 표시 변경은 100% 부기 등기죠. 항상 항상 명인 표시는 항상. 물론 단독 신청도 있고 직권도 있죠. 근데 어쨌든 형태는 부기 등기예요. 자 5번. 자 9천만 에서 1억으로 증액하면 무슨 등기요? 변경 등기죠. 승락이 없으면, 승락이 없으면 OX, 이해관계 승낙이 없으면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를 한다. OX 5조. 아예 이해관계가 없으면 아 이해관계가 없으면 부기 등기. 자, 있는데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 됐어요 자, 다시 부부죠. 부부죠. 예, 네. 제 삼자가 아예 없으면 보기등기제삼자 있으면 승낙이 있으면 보기등기 승낙 없으면 주등기. 그러니까 없으면으로 속으면 안 된다고, 없으면 없으면 이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제 삼자가 없으면 승낙 없으면 다르다고요. 자, 여기에서는 아예 제 삼자가 없으니까. 아,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자, 여기선 제3자는 있는데 승낙이 없으니까 주등기야 된다. 그럼 맞는 말이죠. 네, 자, 6번 증액. 증액. 증액하면 역시 권리 변경이죠. 아예 제3자가 없대. 그러면 부기등기. 자, 제3자가 없으면 부기등기. 죠 그렇죠? 없으면이 나오면 뭐가 없는지 보셔야 돼요. 부기등기에서 x죠. 자, 저당권을 이전해요. 저당권도 이전해요. 저당권도 이전하죠. 자, 저당권 이전은. 예, 부기등기죠. 그래서 지상권 이전은 부기등기, 전세권 이전 부기등기, 임차권 이전 부기등기,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 권리질권 이전 부기등기, 환매특약 이전 부기등기, 잘 모르는 권리 이전 부기등기, 부기등기 소유권 이전 견주등기했어요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이죠. 예. 그래도 남은 두달 동안 또할 거야. 또 까먹을까 봐할 거예요. 예, 할 때까지 해야 돼. 자,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게 권리 질권이죠. 자, 권리 질권도 저당권에 붙이니까 부기등기로 합니다. 자, 한매권 부기등기인데 그걸 이전하면 또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부기등기, 부기등기도 가능하죠. 맞는 말이고요. 자, 한매특약등기는 언제나 소유권 전는 게 부기등기로 실현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거기에 붙이는 한매특약은 부기등기. 두가 지 같이 들어오죠. 자, 11번 지상권 목적으로 한 저당 설정이다. 자주종관계죠 이거 당연히 부기등기로 들어옵니다. 지상권의 주등기 거기 딸린 저당권은 부기등기. 맞는 말이죠. 자 전전세도 당연히 부기등기죠. 전세권자 해주니까. 가등기에 보존된 소유권 청권을 양도했서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단 말이죠.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란다. 맞는 말이죠. 자 마지막 이제 가등기 정리하고 끝냅시다.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촉탁이요 단독 신청이죠.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 갑이 을 소유 건물에 대해서 가등기를 단독 신청한 거죠. 갑이 단독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리해줘야겠죠. 촉탁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다. 근데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으로 촉탁에 따라 가등기한다? 엑스죠. 그래서 이거 속 세트란 말이죠. 단독 신청이지 촉탁이 아니다. 가등기권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한 경우 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요 그러면 법원에서 받아다가 등기세 또 단독 신청으로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소유권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이면 가등기가 수가 있다 있다 해제조건부는 안 되고요 정지조건부는 할수 있어요, 있어요 X죠 저번 가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자 났죠. 자 이해관계인 자가 가등기 명인이 오케이 승낙을 해줬대. 그럼 단독으로 말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죠? 이해관계 자도 되지만 가등기 의무자도 들어갈 수 있죠. 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단독 말소할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자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됐어요. 그럼 본등기는 누구를 상대로 해요?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사람. 자 가등기 할때 그때 소유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자, 7번.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사람의 가든권에 있대요. 자, 일부가 자기 것만 할수 있어요? 네. 자기 것만 할수 있다. 오히려 전원으로는 안 되고요. 자기 것만 할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자, 가등기에 의해 손이 보존대상이 되어 있는 물건, 변동 정권. 요거는 채권적 정권이에요. 변동된 게 아니라 변동 될 거야. 아직 내거 아니야. 그럼 채권, 정수권. 이거를 가등기에 놓고 팔아요. 양도될 수 있죠. 그럼 그 가등기 자체에 대한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가등기에 대한 이전등기는 부기등형식으로 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경우 가등기 후경려된 당에 걸렸어.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감유가 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본등기를 치더라도 말소 대상은 아니다. 요 중요합니다. 요 중요합니다. 올해 제가 요거 초기 왔어요. 이거. 이거 초기 왔어요. 난 분명히 찍어줬어요. 이거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은 들어올 수 있는데 본등기 하더라도 말소 대상이 아니다. 초기 왔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분명히 찍어줬어요. 이거 예, 아까 문제집에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는 자 가압류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가등기에 대한 감유 가처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감유예요. 그러면 얘는 본등기 치더라도 말소 대상이 아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있답니다. 있다. 자, 11번 가등기 상해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이거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각하 사유가 아니라 등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도 나중에 본등기를 치더라도 말소 대상이 아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하 사유 다 틀렸어요. 12번 지상권 관련해 지상권, 지상권. 용의 기여 담보예요. 용의 빌려주겠다. 요거 가등기를 걸수 있어요. 그럼 지상권 설정이 을구의 주등기로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가등기도 을구의 주등기로 들어옵니다. 본등기 형태를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본질에 맞춰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 이 저당권이 지상권을 침해할 일이 없죠. 그럼 얘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자, 1 3번임차권이나 임차권. 자, 임차권 용익 빌려 쓰겠다는 거죠. 빌려 쓰겠다고 가등기를 걸어놓고 본등기 쳤더니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동일 부분에 용익권이 있어. 데리고 살아요? 아니죠. 자, 집권말소 한다. 자, OX 오죠. 네. O, o. 됐습니다 자, 마지막 저당권 나왔죠. 자, 저당권 설정 가등기 에의한본등기 했다. 그러면 가등기 후등기에 맞춰진 뭐든지. 직권말수 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저 지문 비교 특강을 했고요. 자, 다음 주에 이 백선 가지고 두번갈 겁니다. 다음 주그 다음 주. 그리고 이제 동영목의사 4번, 4회지 나왔으니까 30문제씩 4회니까 120문제 갈거요 이때는 요약지 필요하고요. 자, 다음 주에는 이제 백선 특강 교재는 따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진행할게요. 오늘 진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